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요가입니다 네, 오늘은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해민스님의 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음, 자신을 사랑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구절 한번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말아요 혹시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크셨나요? 성인이 된 지금도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며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고 계시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나만 좀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가고 또 남에게 상처될 만한 말이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말은 잘할 줄도 모르고요 그런 분들에게 꼭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본인에게 먼저 착한 사람이 되세요 착하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말할 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타인의 요구를 잘 따라주는 사람을 착하다고 칭해요 즉, 본인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것과 원하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표현하지 않고 남의 의견에 순종하는 사람을 착하다 하지요.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편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자신의 요구를 남 생각해서 잘 표현하지 않거나 종종 누르는 사람을 우리는 착하다 하는 것 같아요. 꼭다 그렇다고 단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우울증과 같이 심리적으로 아픈 착한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 등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일종의 패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부장적인 아버지나 성격이 강한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분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형제들 사이에 끼어서 상대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해 부모님께 원하는 것을 해드림으로써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컸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나라도 말을 잘 들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던 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타인의 요구에 맞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내 안에 욕망이나 감정이 소홀해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외시키고 무시하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정말로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대체 누구인지 잘 몰라요. 더불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니 상대를 향했어야 할 정당한 분노가 내면에 갇혀서 본인 스스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도 제대로 못 내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멍청이일까 하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남들이 나에게 하는 기대를 따르기 이전에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사람들로부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도 내가 정말로 하기 싫다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해주며 감당이 안될 정도로 나를 소진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보는 노력을 해보세요 혹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관계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는 내가 그런 느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짜장면 먹겠다고 해도 내가 볶음밥 먹고 싶으면 나는 볶음밥 먹을래요 라고 당당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나를 먼저 아껴줘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민정요가입니다.